우리는 여기서 그걸 하고, 요렇게 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는 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대단히 궁금한 거다잉. 네. 자, 그러면 우리는 귀신세계를 한번 보자. 자, 귀신세계는 사계운기론에 의해서 귀신사계다. 자, 귀신사계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거는 천궁세계 니까 천궁세계 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우리는 이제 알았다 그지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우리는 망자세계다 망자세계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랬을 때는 여기로 갔다 그지야 니는 자 그동안에 이때까지 사랑기 잘 살아왔어 그래서 너는 빨리 가가지고 다시 더 좋은 일을 많이 해 공부해 갖고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윤회하는 이 영혼이 윤회하는 사람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윤회하면서 누구말든 엉망거벌 이것이 돌아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왕생극락하지 가자마자 뭐 백세대에서 왕생극락한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하면 태어나기가 이렇게 힘든 것인데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노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거야. 누구 말때 이거 갖고 사기치고 이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 이는그 이런, 이런 거 갖고 거짓말 많이 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노? 알지?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 여기로 가게 되는 거야. 자, 이것이 우리는 하궁세계다. 참, 앞으로 우리가 고민이라는 것은 앞으로 고민이라는 것은, 아, 우리나라 사방,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쩌면 태반이 처우 전부 다 이쪽으로 갈거같아 <웃음> 그럼 우리나라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야. 우리나라가 왜 인구가 작게 태어나는 거 알아요? 아 이거 돌아와 갖고 다시 오 갖고 이거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거 처음부터 엉터리 갖고 처음부터 이거에이 시궁창으로 다, 다 빠진 있으니까 이랬단 말이야 앞으로 더 심할 수도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잠, 잘못하면 자꾸 없어질 수도 있다. 현존 그거하고 똑같은 요이 시대의 흐름이 과거는 꼬라지가 그렇다 이가 그렇지? 조금 그렇나? 중국에서 계속 아 그렇게 우리 꼬라지가 그렇다 이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정리 차려야 된다는 거다 자 여기 탁 가게 되면 자 여기서는 우리는 망자색에서 49자라는 것은 우리는 이가 경찰서라고 된다 검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 온 거는, 여기서 우리는 심판받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우리는 재판이라고 하면 된다. 이 법원이다. 아까는 검찰청이지만, 검찰청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막 벌금, 너는 벌금, 봐줘, 너는막 집행유예, 어? 니는 막 그냥, 응? 근거, 어이, 뭐 이런 거 이? 이렇게 해갖고, 해지면은, 니는 도치 안 되겠어. 이래갖고, 형을 막 구형을 빵 때리는 거 잡아가갖고, 교도소 딱 잡아 이어나놓고, 고용이 그 때리면 뭐 우린 항소도 하고 막, 이제 그때에서 변호사 할까이가. 여기 우리는 재판할 때는 누가 필요한가? 우린 변호사가 필요하잖아. 이때는 우리는 돈 있는 사람은 지가 변호사 사는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은 국선 변호사도 막 붙여주잖아. 이때는, 그치? 이어서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제 벌어지는 거라니 자, 여기서 변호사 사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천도자라는 거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천도제인데, 천도제 안에는 우리는 무엇일까? 천도제 안에는 경이 어떤 것이 있을까? 자, 49, 뭐가? 제악이랬다 네, 49, 제악 64, 지옥. 81, 봉양. 자, 여기서는 형이 확정됐는데, 어떤 채로, 어? 어떤 형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래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면피해오는 사람이 있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재심판 받아서 여기로 갈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이것이 천도제를 누구말따나 잘 해가지고 정말 올바르게 천도제 하는 거야 밥 준다고 해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것을 풀어줘야 돼 제악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는 제업이라 했다. 살아가면서 지어진 제업이지만 은 여기서는 제악이 되어버린다. 니는 업장이 아니라 남의 영혼들에서 이 갚지 못하는 악의 성분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것을 고쳐야 되는 거야.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 49가지 제악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일곱 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것을 푸는 것이 49제악경이야. 예, 되지. 자그 다음에 우리는 64 지옥경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죄를 짓게 되면 지 혼자 죄 짓는 게 없어 그러면 지 때문에 이 까묵소 온사람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많아 인연들이 영혼들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인데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지옥경이라 그렇게 하면 지옥에는 몇 가지 지옥이 있겠나? 64가지. 응, 88이 64, 64가지 지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가, 어, 지, 지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지옥에 가 있는 인연들을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인데 사죄하는 것이야. 64 지옥경이라는 게. 64 지옥경이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복양경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이 지옥이 아니더라도, 가도 오도 못 하는 거,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는 사람에도 마찬가지고, 죽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봉양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 죄 있는 사람이 저쪽에 우리 사회 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거는. 그렇게는 8한가지 내가 어떻게 갚는 거야, 봉양이라는 것은. 빚을 갚는 행위다. 그렇게 배고픈 사이인데 밥도 주고, 죄를 지내갖고, 그래서 나눔을 하는 거거든. 이것이 봉양인데 갚는 거야. 빚을 갚는 거. 그러면 어떻게 오늘 빚잔치 한다 이렇게 하면 점다 언나 내 잘못했다 이런 게 복령기라. 그렇게 그게 부르는 것이 우리는 아홉 가지 유형의 복량, 아홉 가지다. 8 1한 가지 중에서 일곱 아홉 가지가 걸려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해가지고 천도제를 하는 거예요. 밥 주는 것이 천도제 아니다며. 그러면 이 갚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 지옥에 있는 귀신인데 갚아야 되고 그죠? 옆에 있는 같이 잡혀간 사람인데 잡혀야 되고, 내가 갚지 못한 이런 귀신들인데 갚는 것이 우리는 천도제지. 뭐 가갖고 부처님인데 그거 엄청하고 이게 봉양, 그것이 천도제 아니다는 거다.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도 요것만 하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는 이제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게 있다. 이제는 안 돼, 니는. 니는 인간으로 살아, 다시 살면 안 돼. 하는, 이런 용혼들이 많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세계가 지나면, 이 세계가 지나면, 우리는 정말로 하궁세계로 가게 되는 거야. 여기는 하궁세계에 입학하기 전에 차는 싣고 가진 않겠어 싣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 이해됐어요? 아, 그냥 어 이거는 이제 준비해 적인. 그러면 우리는 하궁 세계라는 것이 이런 또네 개의 세계가 있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계나 이 세계나 동일하다고 되게 생각하면 돼. 이것이 우리는 하궁 세계야. 자, 그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축생세계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영면세계다. 내별볼거다잘 들려. 영면. 어, 영면. 자, 여기 있는 세계가 우리는 암흑세계다. 뭐 암흑 우리는 경하 되면 뭐, 암흑세계에서 우리는 구제주주라 해서 그런 많다 맞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하게 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독께서, 뭐, 고이, 영면, 하습소,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영면이라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돼. 영면이라는 말이 뭐냐면, 너는 지옥에 빠져갖고 영원히 인간으로 되지 말아라. 이것이 소리다, 이 말이야. 그거 완전히 엄매은 못된 소리고. 죽은 사람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 절대 영면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죽은 사람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 자, 그번 보자. 우리는 죽은 사람 보고 어떤 말을 하나, 여러분들은? 제일 잘 죽은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성화하셨다, 서거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치? 자, 두 번째. 그 다음 단계는 우리 죽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하나? 잘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하지. 자, 잘 돌아가셨다. 자, 욕보다 더 못한 죽음은 어떻게 하겠노? 죽었다. 어, 잘 죽었다. 이렇게 그지잘 죽었다. 욕보다 조금 못하는 건 뭐까? 어, 이건 엄마 태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웃음>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우리는 거의 불가능한 말이고, 이거는 우리가 하는 말이고, 우리는 최선도 넘는데 들어갔고, 잘 돌아가셨다 하는 사람은, 우리는 천공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 사람이야. 잘 죽었다 하면 어떻게, 이 사람은 빛이 많아가지고, 빛을 좀 갖고 가야 돼. 정말 저거 잘어졌다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노? 빛이 많아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야. 지옥행이야, 지금. <웃음> 아 그거는 빠은거랑 죽은 거하고는 다르잖아. 산 사람도 빠져서 있고. <웃음> 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이 영면 세계에 가 가지고 영원히 잠들었어. 이런 말은 정말로 못된 소리야. 생각 해봐 영원히 잠들었어. 니는 지옥 세계에 가 갖고 영원히 깨어진 말아. 니는 재수 없는 놈이다. 이거말이나 마찬가지잖아. 어떻게 해? 어 하, 우리 저분은 왕생 극락하시어 타며 올 때는 좋은 몸을 받아 가지고 자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수 있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써 이게 될까 이거? 니는 저거 갖고 처박기 갖고 니는 영원히 노지 마. 이거 정말로 못된 소리다 이 말이야 이거. 영민이라 말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데 영원히 노지 못하는 거다 이때 이거는 영원히 노지 못하는 그 세계다 이. 암흑세계는 이는 뭘까 아무것도 없는 세계다 그지 그건 깜깜한 세계다 그지 영민세계는 살아있는 몸을 처박아 놓고 영원히못 오게 하는지만 여는 그 아재 자체를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다 암흑세계는 혜생 가치도 없는 거야 누구 말다나 교도소에서 밥밀 할게 밥값도 아깝다는 소리다 자 그리고 인간에게는 너무 기회를 안 주면 안 되잖아 그제 니는 제가 많으니 어떻게 이런 축생이라는 게 있다 니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려고 하게 되면 니는 이 엄청난 빛을 갚아야 되니 니는 소가 돼서 빛을 갖고 개가 돼서 빛을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갚아라 그래서 이 축생 세계에서는 다시 어떻게 이 하궁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자기 인지. 그래서 요즘에 축생이라는 것에 어떤 강아지가 인간을 살리라든지 이렇게 되는 강아지도 있다. 그죠? 소도 인간을, 공우는 또 그런 사람들이 이 축생으로 태어난 영혼들이 그 사람의 빚을 감는 거야. 일반 일반 개들은 그개 영혼이기 때문에 별 볼일 없는 것이고 특별하게 인간을 따라가고 목숨을 괴주기도 하고 집도 잘 지켜주기도 하고 이런 그 때, 그것은 축생으로 태어난 영혼이, 인간의 영혼이 그의 빛을 갖고, 이제, 다시 가려고 온 거야, 그래서 이거는 기회가 그래도 주어진 거야, 자기가 그 많은 빛을 갖고 가면. 다시 여기서, 응? 음? 이런, 응? 어? 이 하궁색이 오갖고, 이, 이에서 재판을 받고, 그지 다시 이 망자 세계에 와가지고, 이제 천궁 세계로 갈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다. 니는 요 빠져갖고 시간이 언젠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더 있다. 지정신이 아니다, 지금. 어? 믿어도 되나? 네, <웃음> 자, 이래가지고, 우리는 영면이라는 말은 절대는 못한다. 하면 안 된다. 절대 하지 말라는 거다. 이거는 지옥세계에 가가지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누구말따나, 일런 세계로 가는 것이고, 암흑세계는 그 존재를 없애버리는 세계고, 응? 하궁세계는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는 지옥세계다. 훈련받아갖고, 니는 훈련받아도 안 되겠다. 그제? 하궁세계에서 잃어보내는 거야. 이? 이것이 우리는, 응? 하탕, 지옥. 이것이 바로 지옥이다. 응?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이 하궁, 이 하궁세계가 우리는 하탕, 지옥, 하수, 지옥 이런 것들이다. 그것이 64가지 지옥이 있다는 거다. 그럼 여기서 훈련시기도 도착할까 너는 꺼져. 이래갖고 너는 존재, 이거는 정말로 영혼의 사형신고다. 이거는 영혼이 어떻게 우리는 이게 뭐 영혼이 못 놓고 하는 거 뭐고? 평생 우리가 그... 어, 종식 무기수. 어, 이거는 무기수. 이거는 존재 없애버리는 거, 사형이고. 이거는 어떻게 개가 천신의 기회를 한번 주보는 거야. ,잉?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64 지옥이라는 거지. 요하공세계가 지옥세계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탕 지옥하면 펄펄 끓는 물로서 이렇게 하는 곳이다. 이거. 불 대피 갖고 뭐 이런 지옥. 하수, 그리고 그래, 하연 지옥 하면, 막, 붙태오고 연기 나고, 막 이래갖고, 뭐 하는 거, 응? 그게 그러니까 뭐, 연기 나고 이러면 뭐가 들어있겠노? 막, 구릉이도 오고 뭐, 만거다 놓겠지. 이런 지옥에서. 그래서 구릉이 뱀을 그좀 치워라. <웃음>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이 64가지 지옥이 있다. 풀고 싶지? 풀어줄까? 아, 지금 못 푼다. 그래서, 이거는 영년세계는 영원히못 노는 세계. 이건 아예 없애뿐는 세계. 이거는 이제 축생의 개가 천신의 기회를 주는 그런 세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64가지 여기 있고. 근데 여기하고 여기 는 세계는 조금 달라. 여기는 완전 지옥세계지만은, 하궁세계가 연결돼 있지만은, 이 하궁세계는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망자로 돌아갈 수 있다. 그요 세계에 있는 존재가 우리가 해방을 놓는 거요 무슨 뜻이야? 이제. 그걸 벽 노는 거는 조금 있다가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궁 세계에서 이 지옥 세계로 가는 흐름은 알겠지? 이제? 그게 이제 부가 같이 이야기는 필요 없겠지? 그럼 부가 같이 이야기를 부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이거 동화책 이야기하는지 해보면 곤란할게.